살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용됐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구나. 1700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제 유튜브 수익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손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13일에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되고 2주 반만에 지금 구독자가 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얼떨떨합니다. 기분이 지금 유닝기타 채널 구독자가 1743명입니다. 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닝기타 채널 구독하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 도전기와 수익 창출 승인 이후에 지금까지의 수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어, 첫번째 동영상은 요 레슨시간에 촬영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업로드 날짜가 2017년 4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수익창출 조건이 누적 조회수 만회만 채우면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틀에 한개씩 3일에 한개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한 4천에서 5천회 정도 됐을 때인데요 2018년 2월 20일부로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천시간으로 수익창출 조건이 바뀝니다 완전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유튜브는 나랑 안 맞아. 유튜버가 나를 싫어하는가 봐.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좀 빠졌다가, 그래도 학원 홍보는 될수 있으니까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 한 이틀에 한 개씩, 3일에 한 개씩, 아니면 좀한 달에 한 개씩, 이 정도는 꾸준히 올렸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그냥 뭐 맹목적으로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렸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8년도 한 여름쯤이 됐는데요. 살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요 6살 된 딸이 내후년이면 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4살짜리 네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오늘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보내는데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현금인출기가 돼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되겠다 이제 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슬슬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강생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또 다른 돈벌이 방법도 없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막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무료로 어떤 여러 강좌들을 해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또 가까이에 또 해운대에 네이버 파트너스케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6개월 정도 다니면서요 거의 모든 강좌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계속 기타만 쳤었고 가르치기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이니 뭐, 뭐 광고니 뭐 이런 내용들의 수업을 들어보니까요 좀 신세계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서울에서만 하는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런 수업들은 또 서울로 또 수업을 받으러 또몇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경영이나 뭐 마케팅 아니면은 광고 홍보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 퍼스널 마케팅 전문가 민진옥 소장님의 영상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또 유튜브 특강을 한다고 해서 이제 서울로 또 올라갔죠. 올라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좀 이거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을 계속 매주 서울 올라가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8년 한 10월 정도부터였습니다. 일단 영상은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은 올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구독자도 늘었는데요. 그전에는 하루에 한명 아니면 이틀에 한명 정도씩 이렇게 늘었었는데, 민소장님 수업을 듣고 이제 적용한 이후로부터는 하루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구독자들이 늘더라고요 구독자 천명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루에 한열 명에서 스무 명씩, 어떤 때 30명씩 이렇게 구독자들이 팍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의 썸네일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갈수록 글씨도 뭔가 좀 점점 커지고 약간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용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책 읽는 수준으로 이렇게 대본 읽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대본 읽고 읽는 거거든요. 점점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거의 하루에 한 통씩 이렇게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 제 과정을 따라가고 싶다. 레슨을 잘하신다. 뭐 배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교재 출판을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책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홈페이지 오픈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오픈때까지 기다려주시겠다고 하면서 전략 잘 세워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제 KGD 시스템 스케일 레슨 한 영상을 보시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구,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또잘 설명을 해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교재를 하루 빨리 출판을 하고 홈페이지를 빨리 오픈하는 게 나한테 도득이 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타를 선택을 하고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게 헛산 게 아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1700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신 민진홍 소장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 유튜브 수익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익 창출 승인 날짜가 2019년 2월 26일입니다 지금으로 딱 일주일 7일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수익이 창출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약간 좀맛 있어야 하거든요 자자자 자, 자, 이제 볼게요 자자 봅니다 자첫 자가 어 3자 나왔습니다 3자 야이 3자 이게 300달러일까요? 3000달러일까요?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3.28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686.72원 에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돈입니다 그아무래지만 격동적이었고 파란만장했던 2년간의 고생 끝에 얻은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저기에 숫자가 적혀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이제 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뭐 광고를 뭐 끝까지 봐달라 뭐 이런 말은 또 아니고요 또뭐 그렇다고 해서 또뭐 안 보면 더 섭섭하다 뭐 그러겠죠 <웃음> 광고 많이 받달라고 하는 말이 좀티 나네요 <웃음> 네. 근데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배우면 되고요 실천하니까 되더라고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고 있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하고 잘 맞고 더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게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방법을 찾아보시고 요 배우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실천해보시고 해결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유니